지유 씨, 시청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지유님티의 예쁜 지유입니다. 네, 저는 지은염티의 예쁜 지유 씨를 인터뷰할 김윤아입니다. 네, 먼저 장래희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옷 디자이너입니다. 옷 디자이너가 왜 되고 싶으시죠? 원피스가 예뻐서입니다. 아, 원피스 예쁜 원피스를 좋아하시나요? 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쁜 원피스를 오늘도 입고 오신 건가요? 두 번째,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? 알리오, 올리오, 스파게티예요. 왜요? 엄마가 잘해줘요. 아, 그렇다면 혹시 저도 초대해줄 의향이 있으신가요? 네. 어, 진짜요? 아는 없다고 하셨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세 번째, 언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. 언니는 기분이 나쁘면 안 해주고 기분이 좋으면 잘해줍니다. 아그 언니가 기분이 나쁠 때지우 씨는 어떻게 행동하세요? 어떻게 해요? 엄마한테 이릅니다. 일러요. 그럼 어머니께서는 이제 잘 언니 이렇게 혼내주시나요? 네. 그럼 지유 씨는 이렇게 맞설 생각은 안 해봤나요? 네. 왜요? 무서워요. 서 그럼 다음에는 한번 언니한테 맞서 보시길 바랍니다. 네. 아까 논리적으로 대화로 네. 맞서 보시길 바랍니다. 네.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치겠고요. 자, 클로징 멘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지유 남태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, 그럼 코로나 시대 얘기 하나 쫙 해주세요 코로나 시대 많이 힘드시죠? 화이팅! 힘내세요 안녕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안녕, 안녕.